자, 안녕하세요. 엠스턴의 정승윤입니다. 이번에 그 설명을 좀 드릴 거는 NDS 솔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기준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어, 이거는 NDS 그 모니터 4개 지원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 그 모니터 지금 IP 월이 있는데요. 모니터 8장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NDS가 두대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보면 모니터 하나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지 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지금 시스템 렉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저 장치는 n d s 솔로라고 불리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조그만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 d s 솔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의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IP월 기존에 이제 IP월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문의가 여기 보면 이 메인에서 IP월 컨트롤에서 하나가 지금 선이 나와서요 여기 원격지에 있는 지사장님 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뭐 여러 군데가 될수 있죠 그리고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제가 표현을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 선은 UTP 네트워크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ND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원격으로 이제 전송 영상 정보를 이제 전송해주는 거고요 이것들을 제가 잠깐 이제 이 앞쪽에서 좀 설명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다채널 영상 그 분할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자 자 눌렀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화면에 그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이 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뭐그 8개 모니터에 다 떴습니다만 오른쪽 저기 모니터는 아무것도 없죠 어, 이걸 제가 약간 도로공사용으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자 예를 들어 저쪽에 4분할 된 화면을 4분할 된 화면 아니 뭐 1분할 시켜 볼게요 1분할 된 화면을 NDS 솔로 쪽입니다 이게 NDS 솔로 거든요 자,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금 NDS 솔로 쪽으로 저 영상을 제가 이 보고 있는 영상을 한번 전송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지금 전송을 시키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로 저기 지금 잘안 보이니까 제가 가까이 좀려 드릴게요. 서울 양양이라고 지금 여기 바뀌었구요이 영상이 자 보면. 서울 양양선에서 여기 이제 비춰지게 되, 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엔지스는 엔지스 솔로는 모니터 하나를 전송시키는 IP월이라고 단독형 IP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4분할에서 제가 영상을 전송을 시키면 예. 저희도 역시 4분할로 저렇게 출력이 됩니다 보면 4분할로 네, 저희 4분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뭐더 많은 분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구분할로 한번 해볼까요? 구분할로 예. 해서 구분할 지금 확인 제가 누르겠습니다. 저쪽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보면 예 구분할 지금 떴죠? 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NGS 솔로 같은 경우는, 이 NGS 솔로는, 이 원격지에 우리가 영상 정보를 IP 월이 메인 컨트롤에서 어떤 영상이든 다중 영상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동시에 다쓸수 있는 단독형 그 IP 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